다들. 아 복학이요? 나가 복학했구만. 복학하는 거 같아. 그래? 저는 아직 복학 안 했습니다. 저 아직. 너몇 학번이야? 저 일사학번입니다. 응. 일사학번이야? 야, 그래서... 많이 그런데 그래서... 너두 친구 어디 갔어? 잘했어. 학번은 아. 저 군대 갔었고. 군휴가, 군휴학됐구나 아, 아. 아. 아 그한 친구는 어디 갔어? 그저 저 뭐지? 조선시대로 돌아갔던. 아. 그... 보위무사로 왔다고 호위 다섯 명이서 재밌게 우리 호위무사 놀아보자 친구들아 그래 나 쉬고니까 밥 말하는 거지? 마 어디야 봐 그래서 씨가 밥 먹었어? 윤노불 자식 네자 그래서 오늘 우리끼리 윷놀이를 해보려고 그래 아 윷놀이야 아, 윷놀이, 아, 윷놀이. 얘들아 윷놀이를 하러 가볼까? 레츠고! 네. 너랑 나랑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위 바위 보 아, 일단 수빈이 <웃음> 나는 아.. 세준이야한세야 <서준이냐>, 하세요 <웃음> 전침 가이 1 빨리 고이 <웃음> <웃음> 그러면 테이크 오버 팀 먼저 앞으로 나와가지고 상대 팀의 금지와 어 금지 행동을 각각 두 개씩 적어주세요아뭘봐뭘 봐! 태� вmoi, 태� 오케이, 뭘 봐, 뭘 봐. 아니, 나 오른쪽 에아 어떻게 손 안해 넓다 넓어 역시 세진이 안내면 지거가 이거. 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희 무공 가겠습니다 오케이 성공 갈게요 와 일단. 지금 하, 다들 저거 물총 드시니 무서워요 가만. 준비 자 이제 금전 같이 시작해요 시작 오케이, 오케이. 아유신가윷 오케이. 육신 육. 좋어좋았어 okay. <웃음> no. 뭐야? 개다 yeah. 아는 거 개. 개몇 개예요? 아니, 너무 노골적이서 안 하고 있었어. Okay. 이게? <웃음> 아 저희 하나 빼 말을 첫, 아, 첫 번째로. 아첫 번째로. 왜? 어려워. 자뭘아뭘 고기 써? 몰라. 우리 우리 고 맞죠? 네. 어맞 야 아니야 아니, 그 찌어했어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금 알았어. 자셀준이 All. 이걸걸두 오케이. 걸! 아나 먼저 할것 같아. 아 오케이 나. 내가 뭘 내용? 나 언제 받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케이케이케 자, 수빈이. 테이크어 팀말 지고 와 주세요. 응? 처음으로 아, 가는 거예요? 아! 나왔어. 아, 어? 아. 오케이. 어. 진지하다고 저희 저게 진지합니다. 아 이건 뭐야? 몇개야유지죠 뭐? 오! 오. 윤 언제 깨요? 뭐지? 뭐지? 뭐지? 야 내가 뭐.. 너무아무 슬가... 너무 달린다! 케이크홀이요로와주 아. <웃음> 아, 아, 해버렸다. 확인을 해어 던져 던져 던져. 아 거울.. 어, 거울 거불, 있어요? <웃음> <fluffy 웃음> 아한만더서재밌어왜 이쪽 네네 <웃음> <here>. 네 <웃음> <웃음> 팀은 지금 그 금지어랑 금지 행동이 뭔지 좀 저는 저희는 는저세개 말은 두개다 파악했어요 추리 해봅시다 네 추리 뭐, 네아네 추리 네 네? 어 잠깐 그런 타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이대로 가면은 아, 다행할 것 같아서 지금 게임 진행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금지어를 뺄게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이니지 없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말은 막할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네 그러면 저희 아니, 계속 아니, 맞잖아요 아러안 되지 저희 계속 맞잖아요 아니, 아 그래 도 재밌다. 아말어 아니야 그럼 알려주자. 어? 뭐야? 우리 뭐야? 행동 아니, 어? 얘기해 주자 어. 행동? 우리 유턴직이었거든. 아유턴이야 아, 아, 우리 유턴직이랑 사퇴지아 역시 경거하더라 손가락질 때랑. 유턴직 어, 때. 때막 맞았어. 아. 맞았어. 어, 너네 뭐야? 웃는 거. 웃는 거. 거, 거. 거. 거. 나, 거. 나, 소매 매는 거. 아 근데 서로 다 잘했다. 아잘어 서로 다잘어자 그러면 이번에좀 먼저. 가 그냥 체크해서 행동, 중에 중에 건가? 어, 어, 행동 그냥? 두개 건가? 행면 되죠? 아이차도록시다 아, 우리 우리 던지려다, 어? 우리 던지려다 멈췄어. 오케이 시작하자 <웃음> <하나 더? 웃음> 자, 자, 노래.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뭔데야, 방에 <웃음> 워크북을... <웃음> 야말 편하게 되는데 던지고 말 옮길 때 이제 뭐 바로. 아예 던지면? 오케이. 야 잡자. 언자언자 언차. 아 잡아. 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숨쉬기 잡을게요. <웃음> 뭐 뭐야?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아무도 아무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도 <웃음>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도 것안 했어. 아무도 것안무도 하이둘셋다 포장해. o r 가 그냥 게 내가 게 n 냥 t 또 e y are f o r g e t t i n You. w h a a n 일단 도이어이단 끝내고 도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야도고가도이정이 정도. 야 됐어 됐어 뚝뚝 떨어봐야 아니 야 아야 여기 중요만 가리게 해아 수건만 좀 써요 주... 주... 중요만 가리자 형 수건 좀써만 아, <웃음> <중볼만> 가리면 돼어 수다 야야 <웃음> <웃음> 이 저거 뭐야? 저 뭐야? 이게 이게 끝났다. 시원이 벗어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어떻 네, 오늘 승리 팀은 몰바팀입니다. 아 예, 아 몰바 예! 예! 팀이팀이요 한우 구이 세트. 괜찮아. <웃음> 저... 마블링이 참 네, 네. 야, 제가 참좋았는데요 야, 오늘 딱 고기 파티라서 이랬지. 우리? 아, 왜? 우리라는 얘기하 우리? 우리는 우리? <웃음> <그래도 웃음> 우리는 무슨 <웃음> 한우는 철약간 넣어 빅톤끼리. 맛있게 먹었답니다. 아, <웃음> <웃음> 팀원 선택이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전략가인 또 수빈이에게 <웃음> 동작 공을 한번 받치도록 <웃음> 네, 아주 멋졌습니다. 승시기의 실패 요인은 수빈이를 놓친 게 아니다. 우리의 작전은 수빈이가 거의 다 했어요. 우리, <웃음> 우리 한세화는 졌지만 네. 잘 싸웠습니다. 졌지만 잘, 응. 응. 잘 싸웠습니다. 일단은 저희 뭐 워터파크 안간지 오래됐잖아요. 네, <웃음> 네, 네 워터파크 안간지 오래됐는데 좀 워터파크를 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재밌었습니다. 음. 맞습니다. 캠퍼스에서 어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가 유놀이를 해봤는데 어 여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여름에 이제 하지 못한 물놀이를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하해서 굉장히 뿌듯한 겨우들과 네, 추석이 된것 같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또 2021년의 추석을 이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보낼 수있어 네. 뭐, 좋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네. 어, 일곱 명다 같이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경찬이 아. 어, 랑 뭐, 스케줄 그리고 뭐. 승우 형 네. <웃음> 어, 네,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점 조금 아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 추석 재밌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또 중요하니까 건강한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주. 아,